간단한 거 준비했어요 아, 정말 간단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냥 하얀 종이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잘린 부분과 남는 부분이 뭐가 맞지가 않죠 이거 하나 접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다른 구조 이것도 역시 뭐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예, 그럼 곧 보여드릴게요. 네, 아,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A4 용지, 좀 두꺼운 카드 스톡 용지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연필, 지우개, 칼, 그리고 송곳 살짝 눌러줄 거예요. 깔끔하게 접기 위해서. 아, 제가요 여기 선을 그어왔어요. 보이시나요? 어, 그냥 이렇게 세로로 4등분 해 주고요 그리고 가로로 반 2등분 해 주고요 그럼 총 8개의 칸이 나오죠 이렇게요 네자 그러면 여기서 요두 선이요 요두개 잘라주고 요 가운데 거 잘라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접어 줄거예요 가운데선만 자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그거는 연필로 선을 어 이렇게 반씩 재 가지고 흐리게 거주세요. 나중에 지워줄 거니까요. 잘라주고요. 여기도 잘라주고요. 이렇게 두 군데 잘렸죠. 그 다음에 돌려서 가운데선. 요 반쪽의 가운데 선만 한번더 칼질해주면 됩니다. 해주고요. 그러면 칼질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요. 어긋나기로. 그 다음에 송곳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짝 눌러주세요. 다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연필로 거두었던 선들은 제가 지울게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칼집 세개 넣어줬고요 여기 밑에 쪽에 위쪽에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는 가로로 어저기 칼자기 저기. 눌러줬고요 송곳으로 그 다음에는요 접어주면 돼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도 그냥 접어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반대로 일단은 그냥 접어 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접은 거죠 근데 요 중에 하나를 이게 됐건 얘가 됐건 상관은 없어요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되죠 이거 하나 됐죠?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또 똑같은 종이 준비했고요 와, 연필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선을 미리 걷습니다 다 똑같아요 4등분해서 있고요 세로로 사등분 했고 가로로 반등분 했고요 아래위로 그 다음에 요 위쪽에만 보이시죠 요렇게 삼각형으로 그어 줬어요 선을 예 그러면 해 볼게요 아 이거 거의 똑같은데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먼저 요선 요 있죠 요거 두개 요거 V자로 요 삼각형선을 먼저 칼질을 내줄거예요 먼저 잘라주고요 여기도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 가운데서만 칼질 한번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송곳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곳을 한번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접기 전에 어 제가 연필로 걷던 선들은 다 지워 줄게요 자다 됐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아까 칼집 내줬죠? 여기다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눌러줬죠 송곳으로 거기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 하나만 살짝 돌려주면 돼요 반대로 그럼 된 겁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냥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두개 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으로요 언더법은 구조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재밌죠 하나는 사각형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